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 남자 주성현입니다 자, 봄인데 여름 같습니다. 그렇죠? 아, 덥네요. 예, 태양이 많이 뜨거워졌는데 예, 요즘 예. 주식시장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웃음> <웃음>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불마켓인데 이게 어, 불을 뜻하는, 네. 요 화야를 뜻하는 불은 아니죠. 물론.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어떠 예. 더구어지는 태양을 생각하니까 불이 마치 화이어 같은 달아오르는 그런 <웃음>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음> 아, 좀 어떻게 하다가 또 그렇게 됐네요. 예. 오늘도 경제 읽어주는 남자 나오셨습니다. 어, 조성년 소장님이신데요. 자, 오늘 불마켓 관련해서 뜨거워진다. 이것은 주식시장이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 뜻이죠. 그렇죠. 예. 그 저희가 이제 예. 연초에 어떤 얘기했냐면은 2년 연속 약세장인 것은 없었다. 없다. 뭐 이런 예. 얘기도 했고 어 최근에도 계속해서 어, 주식시장은 음. 어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예. 뭐 이런 제목도 해서 계속 위에서 어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도 음.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스토리들이 이어지는 거다, 그죠? 네네네. 그렇게 예. 돼버렸네요. 자, 네. 오늘 이야기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불마켓에 대한 정의가 있나요? 네, 일단은 저점에서 예. 20% 이상 상승을 했을 때 음. 일반적으로 불마켓에 진입을 했다. 예.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전까지 계속 베어 마켓, 배어 그러니까 마켓은 그 반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고점에서 베어, 20% 그렇죠, 이상 하락.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계속 베어 마켓과 관련된 것이 휩쓸었었는데 음. 드디어 어, 저점을 찍고 어, 20% 이상 상승을 하는 것을 예. 불마켓 진입이라고 하는데 예. 나스닥 100, 예.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상위 100개 종목이. 음. 12월에 저점이었었어요. 물론 예. 2월에 한번 20%를 상승을 돌파를 했는데 음. 그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바로 음. 3월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불마켓에 진입을 했고 또한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S&P 500 지수가 과연 50일 이동 평균선 음. 위에서 지지를 하고서 발판을 다질 수 있느냐 하는데 예. 또 S&P 500 지수도 어 거의 같은 시기에 5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50일 이평선 돌파 이것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린 거다, 그죠? 그렇죠? 개월수로 그렇죠. 따지면 네네. 예, 늘 그냥 문턱에 갔다가 주저앉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여러 그렇죠. 번 되었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50일 이평선을 이제 돌파했는데 조금 돌파한 게 아니라 4,000 포인트 약간 넘는 게5 0 50일 이평선인데 현재 지수는 4,100. 포인트까지 그렇군요. 갔으니까 1 0 0포인트 정도 예, 도, 예, 돌파했네요, 주, 그죠?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저런 거볼 때는 불마켓에 진입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음. 그래프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2월달에 한번 불마켓에 예. 도전을 했다가, 했다가. 아, 좀 꺾였거든요. 예. 그런데 2월은 작년 12월 대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서 음. 꺾여서 일단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어, 재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어, 굉장히 힘겨, 저희 가파르게 올라와서 힘이 좀 붙였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축적한 음. 이후에 재도전한 상황이니까 좀 신빙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가운데에 산 보물이 저게 2월 고점이고 그렇죠, 2월 저기서 다시 쭉 빠져서 다시 네네. 지금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반하의 V자를 그리고 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면은 약간 쌍바닥 모양도 있고 보통 쌍바닥을 치고 재도전을 하면은 돌파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아, 뭐, 미니 쌍바닥으로 좀볼 수도 있겠죠. 예. 자, 네. 그런데 이 점에서 아마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런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왜 그런데 내건안 올랐어요. 아, <웃음> 네. 그 이야기 이따가 나옵니다 예, 이따 좀나오죠이가 나오니까. 예, 예. 예, 끝까지 인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불마켓과 관련돼서 이제 정의는 그렇게 내렸고, 그에 합당한 이제 상황이 현재 기술적으로 이제 예. 도래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한 부분 이좀 있지 않습니까? 음. 어 은행 위기가 있었는데 이 은행 위기가 어쩌면은 어 숨겨진 축복이 아니냐 예. 어,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보다도 숨견이, 숨겨진 숨겨진이란 음. 단어가 더좀 예. 현재 중요한데 우리가 몰, 모르고 좀 지나갈 수 있지만 민니 은행 위기가 숨겨진 축복이란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유동성이 굉장히 음. 좀 풍부해졌다는 얘기를 한번 우리가 예.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돈을 엄청 많이 풀었다. 그렇죠. 어 그렇죠.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어,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임금 상승률이 음.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 임금 상승률과 관련돼서 최근에 세업용 음.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 미니은행 위기가 아, 임금상승률, 숨을 고, 고르게 할수 있는, 완화시킬 음.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예, 민현행 위기가 충격적인 축복, 이거는 늘 투자시장의 개건처럼 나오는 것처럼 네. 어, 기회는 위기에 가면을 쓰고 온다. 아, 예, 비슷하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불막제 관련돼서 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2년, 미국의 2년물 금리가 5%대에서, 음. 어, 한 3일 예. 만에 4%대로 이렇게 예. 하락을 하고, 어, 저기 하루 이틀도 음. 한 20BP 음. 정도씩 엄청나게 그 변동성이 예. 컸죠. 주식 변동성보다 훨씬 하루의 변동성이 컸었는데, 음. 지난 29일 하나만 예를 들면 은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음. 안정이 됐냐면요. 2년물 금리가 하루에 1.7BP만 움직였어요. 예. 그러니까 20BP 움직이다가 1.7BP 움직였다는 음. 것은 5분의 1 수준으로 음. 아니 10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다는 예. 얘기니까 굉장히 이제 그 안정이 좀 됐고 또 음. 하나는 10년물 금리는 더군다나 0.7BP뿐이 안 움직였어요. 음.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어, 결국에 있어서 어~ 투자에 좀 어려웠던 게 채권금리가 방향성을 음. 잡지 못했는데 채권금리가 어느 정도 좀 안창하는 분위기가 예. 좀 있거든요. 어, 이런 부분도 불마켓을 어, 위한 어, 전제 조건은 좀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는 또 어떤 부분 불마켓의 수분 그림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알리바바가 이제 10개 회사로 분할한다고 예. 발표를 해서 마인이 예. 이제 저기 다시 본토로 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음. 어, 시진핑이 삼기 연임을 하면서 무엇인가 어, 과거의 어떤 불안 요소가 제거됐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돌아왔고 음. 돌아온 마인은 또 알리바바를 10개 회사로 또 분할한다고 했고 음. 이런 부분들이 또 기술주 중국의 기술주 폭등을 불러일으켰는데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음. 이게 장이 안정되지 않고 하락하는 증시라고 한다면 음. 과연 알리바바 분할 계획 발표했다고 기술주 폭등할 수 있었을 음, 것일까? 그러겠죠, 예. 또 이것도 아니라는 음. 거죠. 즉, 작은 뉴스, 작은 뉴스에 크게 긍정적으로 음. 반응한다는 건 시장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예.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많이 아니, 시장 자체가 그렇죠. 편안해졌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편안해지니까 조금만 긍정적인 이슈도 확대, 확대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이런 걸 보신다면 이런 뉴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식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예. 어, 단초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말씀을 저는 좀 어,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최저 실적 발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어, 미국의 마이크론 음. 그 반도체 회사 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굉장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예. 4분기 실적 지난해 예.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또 주가가 그날. 7%가 또 폭등을 했어요. 자, 바닥 인식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빠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바닥 인식이 시장이 좋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전적으로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이게 이제 바닥이다. 음. 이게 바닥이다.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다. 삼성전자도 7일 날예정되어 있는데 네네. 다 바닥이라고 실적들이 그렇죠. 엄청 떨어졌다고 다입니다 다 알고, 알고 있는데 있죠. 예, 그때부터 예. 또 이런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기대해 음. 볼만한 거죠. 그러니까 예. 어, 최저 실적 발표 주가 급등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음. 어, 읽어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4분기부터 S&P 500 주사 이제 3월로 이제 1분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어, 작년 4분기 올 1분기에서 2배, 2개 분기 연속 음. 상승을 했어요. 예. 자,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은 만약에 이게 베어마켓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음. 50년 과거 50년간 베어마켓에서는 두개 분기 연속 일, 음. 어? 상승한 경우가 없다는 거죠. 음. 왜 그러냐면 배어 마켓이라면 없는데 불 마켓이라고 그러면 단어를 바꾼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베어마켓은 아니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그럼, 어, 저점이 어디냐. 작년 음. 10월, 10일이 저점이다. 그럼, 예. 그때부터 베어마켓에서 불마켓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지금 상승을 한 것이 아니냐 음. 하는 거고, 예. 이런저런 걸 본다면, 결국에 있어서, 어, 불마켓에, 진입을 한 것이 음, 아닐까, 조심스럽게 음. 저는 이제 진단을 내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좀 하나 조금은 튕기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자, 이게 왜 불마켓인데 내 것은 안 올랐지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웃음> 어떤 부분이냐면은, 올해 들어서, 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지난주 28일까지 음. 어, S&P 500 지수가 3.4% 상승을 했어요. 예. 자 3.4% 상승을 했는데 그 빅테크 7개 종목 있잖아요. 예, 예. 7개 종목을 제가 한번 한번 예. 일일이 한번 거론을 해볼게요. 애플이 예. 어 올해 들어와서 28일까지 예. 22% 올랐어요. 예. 1위예요. 예. 어, S&P 음. 500. 그 다음에 예.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15% 올랐어요. 예. 그 다음에 아마존 음. 16% 올랐어요. 예. 그 다음에 알파벳 14% 예. 메타 예 페이스북에서 먼저 개명을 한거죠 메타가 음. 시, 67% 올랐어요 예그 다음에 엔비디아 음. 80% 테슬라 53% 음. 그럼 이, 얘네들이 이정도 올랐으면 s&p 500 지수가 3.4% 상승한거좀 이상한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500개 종목에서 앞에 7개가 음. 최소한 20% 뭐, 10몇 퍼센트부터 해서 80%까지 올랐는데, 예. 좀 이상하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 나머지 400, 500, S&P 500이 500개 종목이잖아요. 예. 나머지 473개는 마이너스 또는 굉장히 저조하게 음. 올랐다는 뜻이 되겠죠. 그 나머지 500개 종목에서 나머지 493개를 주식을 네. 종합을 하면 예, 예. 그것들이 S&P 500 지수에 기여한 것은 오히려 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예예. 예. 그러니까 부자들의 잔치였네. 그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테크가 예. 저렇게 올랐다는 얘기죠. 이 음, 얘기는 네.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요. 예. 굉장히 뾰족해져 버렸잖아요. 음. 올른거만올르고 굉장히 뾰족하게 예. 라르고4 7 3개는 그저 그렇게 그냥 그러네요. 밑에 쫙 예. 깔리고, 얘네만 뾰족하게 사버렸다는 음. 얘기는 무엇인가에 어떠한 나쁜 뉴스에 확 무너질 수도 있는 사상 누각일가능성도좀 있잖아요. 또 이런 경우는 예. 소수의 대형 극 주들이 오르면, 그들이 꺾이면 또 밑에 오르지 못했던 건더 많이 꺾여야 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 어, 음. 지금 마냥 아, 아 음. 저기 불마켓으로 진입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하기는 좀 이런데 이런데 예. 지난주에 조금 변동이 또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그어 경기 민감주 음. 경기 민감주로 알려져 있는 보잉 델타항공 음. 포드 맥도날드 이런 종목들이 드디어 상승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아, 그럼 이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라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경기 예. 민감주인데 경기 민감주가 좋아졌다는 예. 거예요. 자왜 그러냐면 얼마 전까지 은행 그 파산 문제나 이런 걸 음. 하고 계속 나올 때 계속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럼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한다면 경기 민감주는 음. 더욱더 나쁜 쪽으로 반응을 하겠죠. 음. 경기 침체니까. 그런데 얘네들도 드디어 어, 은행에, 아까 얘기했듯이, 숨은 트리거로서, 어, 숨을, 저기, 지방은행의 어떤 파산 사태가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경기 민감 지수도 상승대회를 합류했다는 건, 예. 이걸 어떻게 또, 또 해석을 할 거냐는 음, 거죠. 예. 즉,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제가 염려했던 건, 뾰족하게 일곱 개 종목이 너무 음, 많이 오른 것이, 예. 문제가 됐는데, 드디어, 그것을 완화하면서, 이제 음. 후발주자들이, 경기민감주들이 신나게 또 쫓아붙으려고 음. 달리기를 시작했다는 예. 건 이것도 의미 있게 좀 봐야 될것 같고, 이제 사,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 그다지 중심에 두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4월이, 1년 12달 중에 음. 4월이 지난 50년간 월간 수익률 중에 2등이에요. 아, 2등요. 2등. 1등은 어디예요? 11월에 11월. 11월 예.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찬바람 불면 살아본 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11월인데 11월이 1등이고 4월은 사... 그런 벚꽃 랠리네그죠 그렇죠. 벚꽃 랠리네. 4월이 <웃음> 2등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지난 2 0년간 예. 아까 5 0년간은 4월이 2등이었는데 예. 지난 20년간 최근 예. 20년간을 따지면 4월이 1등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4월이라는 게 이제 봄이니까. 예, 예, 예. 봄이 주는 이상 긍정적인 효과. 예, 예, 예. 이런 것도 심지어 있는 것 예, 모양이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음. 보통 12월 실적이 보통 안 좋게 나와요. 이제 비용을 예. 많이 떨고 나서. 예. 그래서 이제 1월 실적이 4월에 이제 분기 예. 실적이 발표를 예. 되는데, 1월 실적이 좀 좋은 경향을 좀 음. 띄고 있어요. 음. 그영향을 사실은 4월에 아. 이제 받아서, 예. 4월이 이제 시작에서 좀 좋은데, 예. 여기서 또 하나, 그, 예. 지난해에, 예, 안 좋았던 증시. 음. 2022년 안 좋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그 다음에 지금 올해는 음. 2023년이 2023년에 회복을 해서 어 1분기가 상승에 돌아서면은 음. 전년도 안 좋은 증시가 그 다음에 1분기에 플러스가 났다면 음. 2분기는 1분기보다 예. 더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음, 음. 그 4월이라는 거죠. 음. 그럼 이제 무엇인가 아까 바닥인 건 맞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도주도 일방적인 빅테크에서 경기 민감증까지 음. 확대됐고 공교롭게도 또 4월에 실적이 가장 좋았던 달에 해당되는 4월에 접어든다. 음. 조금은 기대해볼 만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렇군요. 래서그 그러니까 예. 앞에 페이지와 또 지금 이야기하고 또 미크, 혼합을 해보면 한편 미국에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한국 1, 1월에서 3월까지도 달 일부 종목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뭐, 챗봇, 로봇,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예, 정도의 예. 일부 종목만 순환될 일을 했고, 대다수 예, 예, 예. 종목들은 좀 조용했어요. 예, 조용했는데, 좀 지난주부터 좀 보시면 음... 알겠지만, 반도체 또는 반도체 부품, 예. 반도체 관련주들이 예. 조금 상승 되어 이제 환유하는 모습을 아마 보시렸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변화가 있다고 이제 저도 보여지는데 예. 또 보면 조금전에 그런 한삼월달지 주도했던 업종들의 주변부, 네네. 주변부 작은 업종들도 네네. 또 꿈틀거리 든 예.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허들을 만약에 그 아까 허들을 하나 존재를 음. 했어요. 그 허들은 뭐였냐면은. 빅테크 세븐, 일곱 개 종목 위주로 너무 뾰족하게 오른 것이 잘못하면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서 음. 넘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밑에 기초가 다시 튼튼하게 쌓여져 음. 오고 있는 느낌. 예. 아까 경기 민감주가 이제 상승 대열에 지금 합류하고 음. 있다는 음. 것. 이런 부분들은 어, 긍정적인데 공교롭게도 어, 실적이 가장 좋았다고 알려진 이 4월에 접어들었던 음. 이런 게 이제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해 주시면.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그러다 그 이런 그 자료를 이제 만들다가 뭔득 생각나는 게 버나, 버나드 쇼의 그 묘비명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 이런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어. 자 이것은 예. 일반적으로도 많이 인용들 합니다. 그니까? 예, 그렇죠. 많이 인용하는데 갑자기 이게 딱 생각이 아하,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웃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버나드 쇼의 묘비명인데 버나드 쇼가 그래도 어떠 이 얘기에 함축하면 저거잖아요. 음. 알고도 못한 일에 대한 한탄이잖아요. 음. 자 우리가 지금 어 무엇인가 터라운드 되고 뭐 했는데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든 뭐든 인지를 하고 있는데 긴가민가하고 확신이 없어서 미루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추정적 행동은 손실로 이어질 수있다 음. 여기서 추정적 행동 뭐죠? 떨어지는 것만 계속 봐왔으니까 음. 떨어진다는 것에 추종을 한다면 음. 결국에 있어서 이게 또 손실로 이어지겠죠. 음. 그래서 추정적 행동 손실로 이어지는데 어제 JP 제 모관이 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냐면 지난 20년 동안 음. 지난 20년 동안 최고의 날중 70%는 최악의 날부터 약 2주 이내 에 발생한다. 예. 무슨 얘기냐면 상승을 하는데. 음. 상승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상승장에 돌입하면 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날수로 따진다면은 대략 한 1000일 정도 되는데 1000일 음. 중에 2주면은 장이 열리는 거는 10일이에요. 1000일 예, 예. 중에 10 0.1% 기간이 70%의 수익률을 낸대요. 음. 네. 예. 자, 지금 돌아보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오늘은 4월 3일이죠. 네네. 지금 시점에서 2주 전이라고 하면 막 미국의 은행, 맥크는 그런, 그런 것들이 크게 조금 요동치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수습하고 난리가 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2주 보면 뭐 그닥 최고의 날이었다 싶은 정도는 안 들지만 그렇죠. 반대로 예예.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그렇죠. 있다. 본인의 이 불마켓에 진입했다게 의심 맞는다면. 본인의 수익률의 상당 부분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겠다는 음, 아, 거죠. 지금부터가 예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죠. 예.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의 그 음, 수익률의 대부분을 자주 이제 할수 있다는 그렇군요. 거죠. 지난 한2주 네. 동안은 여러 가지 이제 약세장 또 우리가 공포적인 이런 두려움들이 조금 극복되었던 시기라고 보면, 네네. 예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런 감히 물증문을 하다가 이럴 줄 알았어를 이 후회를 저는 <웃음> 예. 좀안한 쪽으로 좀 선택을 예.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불마켓, 불마켓에 진입했다. 아, 앞서 우리가 이제 불마켓 때문에 배어마켓과 불마켓에 대한 정의도 같이 좀 공부를 했고요. 또 불마켓에 진입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4월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가 자칫하면 버나드쇼의 모비명처럼 되어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조성현 소장님께서 마무리로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자료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도 잘 맞아야겠고 4월달 이 벚꽃 랠리가 될지 어떨지는 알수 없으나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에 조금 긍정의인 결과가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